나는 날파벳 힘이야! 지금부터 나와 똑같은 힘으로 시작하는 바로 퀴즈를 낼 거야! 어린이 친구들이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문제! 이건 사람처럼 팔과 다리가 있어! 이건 바나나를 아주 좋아해!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무엇일까?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원숭이야 영어로는 멍키 알파벳음으로 시작하지 자 두번째 문제 이건 무엇일까 이건 저서가 말 마실 수 있어.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우유야. 영어로는 milk. 알파벳 이으로 시작하지. 하지만 문제 이건 무엇일까? 이건 크기가 아주 작은 동물이야 이건 가느다란 꼬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소리를 낸단다 이건 이렇게 생겼어 이건 과연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알파벳 변신! 정답은 지야 영어로는 마우스! 알파벳음으로 시작하지! 자, 오늘 배웠던 영어 단어를 정리해볼까? 원숭이! 영어로는 멍키! 키 영어로는 마우스! 어린이 친구들 정말 잘했어! 오늘은 알파벳 a 로 시작하는 단어를 배워봤어. 다음에는 알파벳 L로 시작하는 단어를 공부해보자. 어린이 친구들 안녕! 레인포우 플라워 친구들에게 구독 버튼을 눌러줄래?